투바투 휴닝카이 크러쉬 가끔으로 오디션과 덕분에 대보이 2년 공개 가수 크러쉬 크러쉬 가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18일 크러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태현 휴닝카이와 함께한 블랙박스 블랙복스 6화를 공개했다 이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처음 만난 크러쉬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음악을 좋아한다 소년의 감성과 동시에 남성미가 있다 유니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닝카이는 크러쉬님 덕분에 데뷔하게 됐다 오디션 볼때 가끔을 부르고 회사에 들어왔다라고 밝혀 특별한 인연을 전했다 또 크러쉬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팬을 향한 사랑부터 음악 작업 스타일과 고춘 서로에게 음악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묻고 답하며 진솔한 시간을 보냈다 끝으로 크러쉬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건강만 해라 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크러쉬를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아 데뷔했다는 태현은 행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한편 크러쉬는 오는 12월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 서울, 부산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 2022크러쉬온 뉴투어 크러쉬아워, 2022 크러쉬 콘서트 크러쉬아워 투어를 개최한다